시원한거 사고싶은데 시원한게 없네 아 지금 파울라더 밖에 없어가지고 살만한게 고민이야 고민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축구맥주 볼비어라는게 있는데 스포츠 맥주 그게 없어요 다 그리고 냉장고에 맥주가 없어가지고 뭘 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아닌데? 맥주는 크롬바커랑 싱하를 샀어요 싱하 맞나? 네 오늘 인천이나 진짜 개막전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초록색 옷 입은 사람들은 전주 전북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맥주를 사왔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캔을 아예. 캔을 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캔 따는 게 박수 치면서 보내주세요! 시간에, 시간에 인천이 골을 넣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게 하이트라가지고 또 맛이 안 나네요. 여기는 윙, 봉을 샀고 초밥을 샀어요. 그 맥주. 지금 오늘 테이블석을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. 먹을 거 먹으면서. 초밥엔 맥주, 치킨, 축구 오자마자 초밥이랑 치킨은 정신없이 먹다가 이제 맥주를 좀 맛을 봅니다 크럼바커랑 태국 맥주가싱한가걸 샀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화이트잔에 담아가지고 지금 전반전이 끝났는데 2대2로 끝났어요. 아주 접전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던 거는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, 지금 거의 끝났어요. 뽕 빨랐어요. 아, 지금 축하 공연으로 인천의 자랑인 리드 파워가 왔어요. 장난 아닌데요, 완전? 공기도 한가 아니야. 지 지금 전반 전만 끝났는데도 힘들어요 있습니다.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초밥 먹고 리듬바 공연 보고 지금 분 수도 있고 다 먹었어요. 대박이야. 제 지금 전북 수비수의 실수로 역전권을 넣었어요. 3대2입니다. 국제팬들 아, 환호합니다. 아, 지금 완전 경기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. 인천이 이길 수도 있어요, 전북을. 이겼습니다! 대박이네요. 우승로 전북을 인천이 꺾었습니다. 최근 저의 맥주 한잔 마무리하겠습니다.